한글 <목소리도> 언즐어 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야, <드시> 너 안전하게 맨날 좀 조금만 먹어. 아니, 괜찮아요. 더. 아, 너무 많이 찔러. 어, 패니 걸러. 15시간 잡아도 돼. 어, 그 그새 딱. 한스하니까패스하니애 패스하니까. 패스하니하니까패니까 어 깡패야 <웃음> 어? 정답 이 어, 내가 옛날에 그린 거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야 <웃음> <웃음> 진짜 <알람을 물렸어. 웃음>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알아? 고무딱지 고무딱지 고무딱지 안 쓰셨어요? 고무딱지 와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나는 고구딱지 없었어 갤력 응. 찢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었잖 <웃음> 진짜로! <웃음>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웃음> 아니야 난 없었어 이거! 이거 그거 뭐습고거기어 따따따따따따 어어 이거 부화세대 어. 때 썼던 물건이 내 세대라고 뭐. 하지마 <웃음> 마이마이 아... 두봐 야! <웃음> 마이마이가 없었어 슬픈 이야기 진짜 슬프다 없었어 하고 싶었어 아우. 아... 이건 못 맞힐 수가 없어 이는못 맞힐 수가 없어 다마고찌! 라고 할줄 알았지 P-P 오... P-P 오... 여기서 요 이거 아!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다 도민호 너도 도미 생각했는데? <웃음> 나 알았다 뭐야? 너 얘기해봐 지우개 싸움 아니야? 정답! 컴퓨터 할때 써봐 아, 어? 아 알겠다 어? 옛날에 이거 들어가는 게 있었지? 막 장난도 막쳤잖아 맞아 맞아 장난도 막 디스크? 응 <웃음> 오늘 다 알고 나만 몰랐던가? 나는 바로 C D 를 썼던 사람이라서 <웃음> 뭐, 그거 그런가로... 아니야? 뭐, 나, 나 이거 합접는 색종이 아니야? 제일 쉬운 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휴대폰이랑 뭐예요? 어 정답. 아 이거 버스표. 진짜? 바로 카드야? 어, 너 버스표를 학교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쭉 길게 붙 붙여서 팔았어. <웃음> 혹시 주접 알아요? 어? 주접, 주접하는 주접 멘트. 알아. 뭐라고? 애기하고 다른 팬들한테 주접성으로 쓰이는 거 아세요? 너희가 뭐야? 주접 팔로우 주접 팔로우 왔다고? 해봐 주접 빨리 떨어봐 주접 떨어 <웃음> 오빠 저 요새 눈이 좀 안좋은 것 같아요 뭐야? 오빠 얼굴 볼 때마다 눈이 먼것같아 원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망했어 <웃음> 그, 또 없어? 귀 멀쩡하게 붙어있나요? 아, 응. 그럼 오빠 목소리 들어서 누가 없어진 줄 알고 찾아왔어요 <웃음> 주석, 주석에 최적화 <웃음> 되셨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주점 한번 떨어지지 데요 내가? 아, 많는 아이디어가 는데 주점 뭐 있지? 그김 붙은 거 잘생긴 그거 그게 뭐야 너입 빠졌다, 이쁜이 청두너입 <웃음> 빠졌어 이쁜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건 나온 것 같아요 이쁜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어 <웃음> 짜세요 그냥 저를 그냥 그거 맛있어 아빠 그래도 건거네저희습꼬 아 초코맛 아. 약간 계피 향 나고 봐요 저...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아, 진짜, 진짜, 진짜, 그거... 진짜, 음?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나요 이상해 너무 아쉽다 진짜 포기하요 포기하지 마요 지금? 까 아니? 뭐필 없고 전화로도 도와줄수 있는데 음. 음. 아,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멸망이었다가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성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어, 촬영이 끝났는데요. 음, 너무 싫어요 사실. 너무너무 즐거운 현장이었어서 6개월 정도 뭐랄까 약간 출퇴근 같은 계정으로 좀 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저희 스태들 배우분들 전부 다 이제 친해져서 그런지 너무 너무 헤어지기가 싫고 절망이 사람이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스태프분들이랑 더 현장에서 같이 웃고 응. 떠들면서또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되게 많이 많이 크게 담겼나 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내 기분이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아쉬운 수준을 넘어서 이제 뭔가. 끝이라는 느낌이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물론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다 만날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명 빠짐없이 모이기라는 사실 어려운 거니까 저한테 그래서 좀 많이 많이 아쉽고 싫긴 하네요 내가 지금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많이 배웠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느 작품을 할 때도 사실 이런 감정이 들기는 하는데 이 작품도 더 특별히 좀더 그러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에 들어왔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본방 달리셨던 분들 사랑해주신 멸망이 동명이 주익 이지나형그외 모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또 각자 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낼 테니 그때 또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보면서 아이디어 뱅크네